하루 종일 판다. 하루 종일 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니 그래서 뭐안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 쥐는 파지도 않고 있으면서. 죽을라고. 입만 살았지 그냥. 입만 동동. 이거 왜 파는데? 저거 만들어야지. 거. 우리 땅 넓혀야지. 아, 땅넓히려고편아 음. 가져가서 너 케라. <웃음> <웃음> 패나. 양손으로 잡아. 양손으로. <웃음> <웃음> 그럼 목탄으로 해서 석탄으로 바꾸면은 석탄 저기 들어가지나? 아니, 돌이랑 어? 흙만 들어가죠, 던데 아니. 근데 그 흙을 지금 깔고 있네? 어? 빨간 머리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 빨간 머리가 누구지? 몰라, 민머리 한 명이 있지 않나? 그 파니파니 한판이라고 머리 다 밀린 다음에 이제 땅 조금만 넓혀, 조금만. 아땅 조금만 나 넓혀. 그걸 말고? 왜 흙으로 넣어? 이 정도? 나무 있는데. 음. 아뭐 접수 끊을까? 어. <웃음> 어? 에이 어? 무슨, 나 접수 끊어?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니 가지마 한편아. 어 그래 말리지 마. 어. <웃음> 아 가지마 너 없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기 안쪽에 지금 괴물 소리 나는 거 동굴이라서 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스폰돼서 나는 거야? 안쪽에 길이 하나 있거든 어그 길이 우리가 횃불이 없을 때 만든 길이어가지고 안에 스폰 엄청 많이 됐어 어쨌든 근데 그 동굴 먹으면은 그럼 자원도 많이 캘수 있는 거잖아 한 패나 칼만 들어와 오케이 돌칼 간다 너, 너 싸움 엄청 잘한 대매.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산 피도끼라며 너가 <웃음> 맞아요 다 오는데 그냥? 어디 있어? 다 죽였어 다 죽였다고? 어 뭐야? 이제부터 내가 피도끼 하면 돼? 어? <웃음> 아. 어, 어. 피도끼 말! 피도끼 피도끼해! <웃음> <야>, 미친놈아! <웃음> <웃음> 어. 어? 한편아 저기 밑에 어디? 밑에 해고 있어 야나 죽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나 여기, 여나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됐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막대기 아두개더 있다 나도 올라갈래 아 이제 좀 살만하네 뭔가 사는 데가 응. 좀 넓어져가지고 한편아 나 잠깐 잊어버린 거 있어서 좀 갔다 올게 나도 잊어버린게 있는거 같은데 너기충너 기충이 와 이거 살인반네 이건 탈출해서는 안되겠다 <웃음> 이런게 바로 권선징악이라는거야 안아아 <웃음> 아이템도 많았는데 다 아셔? 그래서 벌 받을 자와 착한 자를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한다고? 와, <웃음> 진짜 나름의 어떤 <웃음> <분리수거라뇨>. <웃음> 분리수거 다할 분리수거 다... <웃음> 분리 수거랄까? 아, 분리 수거라니요? 분리 수거 <웃음> 다할 뻔했다. 분리 수거 다. 분리 분리 수거 다할 뻔했다. 나 아이템 많아요. 지원 간다. 어, 앞에 죽었네. 혹시 바닥에서. 족구 놀이 하는 거 아니지? 이건 어디 가는 거야? 한편아 지금 나 구해주고 있는 거 맞지? 어 구해주러 갈게 그런 거지? 그렇지 고마워 어? <웃음> 돌 썼어요 케빈님이 거의 한 세트 이상한 데쓴는도올라고 케빈 올라온다고. 형이? 어 근데 그럴 수 있지 네? <웃음> 뭐 본인은 흙한 세트 이상 온적에다또 썼으면서 한편도 되지 한 이게 정치 우리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청크를 보고싶어? 나는 안더월드 그딴 청크는 여기 불러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뭐 했는데? 뭐 데저트.. 아! 이거 해볼까? 언스테이블.. 아 근데 이거 뭐야 구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우리 구리 많이 캘수 있는 상황인가? 나한테 구리가 왜.. 근데 27기가 있긴 있네 또 내가 계속 줬어 아까 언스테이블 이라고 불안정한 청크 스포너라고 있거든 그거 만들어 보자고 솔직히 우리 탈출이라고 생각하려면 약간 농산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자급자족 하는 거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상자 안에 농사다 농사 뭐야 뭔데 또왜 그래 뭐야 뭐야 여기 터져 어 뭐야 어, 저거, 저거 어, 크리퍼 클립어, 클립어. 크리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내 농장에 음. 판이왜 죽었어? 갑자기 저 시퍼런 크리퍼 나오더니 빵 하고. 아! 어? 아니 뭔데 근데 이거 왜 그래? 왜 뭐야 또 갑자기 이게. 갑자기 터져? 이거왜터저 뭐야? 뭐 떨어져 있다. 저기. 이거 뭐야? 어? 오메가 크리스탈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왜 터진 거야? 이거왜 터지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오메가 3 만들어 볼게. 음. 진짜 만들어지네? 네. 뭐 미사일 자나어디서딴데서 응. 일자 탑쌓사서 응. 이렇게 올라가 봐. 뭐 있나 위에 흙도 조금 챙사 볼게 흙은 왜? 흙은 안서 써야 돼? 부시하네 좀 많이 올라가면 있을 것 같아 그래 너 그거 흙인 거 같다? 야! 보자.. 지금 좌표가.. Y가 한 165? 많이 올라왔잖 그럼 거의 잠깐 있어봐 어? 왜? 보인다 뭐. 살짝 보인다 희미하게 뭐가 뭐가? 삼같은거 <웃음> <너> 뻥칠 준비하네 <웃음> 형나드롭한다 오케이 떨어져, 떨어져. 내가 아, 보, 오케이. 보여줄게 오케이, 보여줄게 모형타 훈련 자 가게 가만히 서서 접속 끊을지 말지 <웃음> <웃음> <잘. 웃음> <웃음> 요까지 하면 와우 unstable chunk 음. 여기다 설치할게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거 오. 우클릭이었나 어어어어 밑에 밑에 밑에 생겼어, 밑에 생겼어. 쟤 뭐야 바다야 심해 같은데? 아니 뭐야 저거? 진짜 아무 청크나 막대네. 바다 청크 생겼나봐. 야, <웃음> 야 여기. 야어나 <웃음> 이러면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베나 왔어? 여기 <웃음> 뭐야? 야 이거. 저기 미안한데 우리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온목 <웃음> 수족... 한두 세트 던져주면은 살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다리로 건너와서 원목 좀 던져줘봐 여기 바다로. 아뭐 네더나 엔더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어 던져봐. 이거 그니까. 엔더 나와야 되는데.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줄수 있어 줄수 있어 줄수 있어. 알았어 해해삐져 <웃음> <웃음> 앞에 왜 이렇게 잘 삐져? 이거 삐지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저기 수중 동굴 있다 안쪽에 자연스럽게 물레베이터가 아왜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안 죽어 죽여야 돼 이거! 나 죽어! 나 죽어! 칼 타이밍 우리 근데 자급자족은 다된거 맞잖아, 맞지? 아 그럼요! 음. 그럼! 우리 이거 농사도 지었고 여기서 밥도 먹고 뭐... 저기 뭐야... 사우나도 가고... 어 뭐... 다 했어, 임마! 음. <웃음> <웃음> 잠깐 우리... 겜모 해가지고 첨크 소환하는 거 다들 해보자 아, 뭐야, 이거. 메테오였나봐, 우리한테 떨어졌던 거. 야, 맞네. 메테오 있었네. 미쳤다리. 야, 메테오 온다.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디? 오와 아, 저건. 우와! 와! 다이아몬드, 폴링, 뭐, 에테오, 스포너. 해봐. 아, 이렇게 다이아몬드 주는구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도, 나도. 베이컨, 폴링. 아, 야, 이래서 소 나왔네. 아. 아, 아 이거였네. 이게 터졌던 거였네. 아 그래, 이소 나왔었잖아. 점프패드 개재밌어. 점프패드도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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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편이 <웃음> 어? 어 방, 어? 저 이거 핵인데? 사이를 어? 돌린다. 어? 뭐쏜 거야? 어? 어? 방사능 우와. 아 방사능 나와. 음, 여기 밑에 오 밑에 크리퍼 나오고, 어우와 완전히 무슨 공습경보였어. 나 저기 막 멀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을 돌려가지고 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그냥 성불한 걸로 할게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사진 찍고 가죠. 네, 뭐 보세요? 감옥에서의 엔딩사진. 영정사진. 어, 아, 맘 편히 자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